이도 감감한 밤에 나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큼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yeah, yeah, yeah.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yeah 어쩌다 너와 나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나는 내게 너무 나서었겠지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다섯 개 만들었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 말은 해줘야 하는데 내맘음 변하지 않았다고 모든 게 어해야 내 얘길 들어주길 바래 어쩌다 너와 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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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It's you, yeah Boy, don't wanna show me now and forever No, you'll never be alone again All day, oh yeah, all day Please stay in my arms, boy Don't wanna show me if we're together It don't matter if it rains All day, oh yeah, all day As long as you're in my arms, boy Don't worry of tomorrow, For now You're everything in my day I love the way you l e a k No, my heart.